มัน 당기기 시연은 평해 월송리에서 1940년 초까지 행해지던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편을 나누어 큰 줄을 당겨 승태를 결정하는 놀이로써 월송 큰줄 보존회에서 현재까지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그 문맥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평해 남대천 단오제 물친 대기 축제에서 축제 행사로 시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 암주가 수틀에 고사를 올리겠습니다. 어. 예. 암주가 수틀에 논나진는 올리고. 쌀풍이들고 오리풍이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군수님, 김정인보지장께서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출연는 김종기 요번에 행양전정님이 uh... 되십시오. 그래. 간단하게 먼저 본수님께서 한 네. 네. 저는 잘 아, 모셔어 아, 모셔렸요모셔버렸어 아, 모셔버렸어요. 아, 저 아, 서셔리렸어요 아, 모셔버렸어 아, 어요어으로요어 풍동을 기원하고자 재앙을 올립니다. 해덤의 영상, 백두산, 굽이, 굽이 상가들을 적시는 국민의 절줄 남대천,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주소서, <목소리> 전국의 강경객이 사랑하는 황에미혹한제수이원나 신이여 임강하사 굽이 살피옵소서, 로 불고, 불고사를 마치고 행복을. 원복 대신에 줄여다 술을 따라 주시고, 네, 의장님하고 부동산 투자, 건강증권, 건강증권 투자, 건강증권 투자, 가강증권 투자, 건강증권 투자, 건강증권 투러 건강증권 투자, 아, 아 그렇게 하 됩니다. 제각이여 매니까 좀 젖어도 <웃음> <웃음> 철상, 철상을 하면 아안좋다 <웃음> 누아자만잘 올려라. 형님 앞에 들어 앞에. 하고. 자, 도 야 한번 베세번잡해 한번 아예예 예. 아이고. 예, 예. 야 해라. 거기 아한번 야! 가자 예, 어, 바로, 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그래,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로 힘들 바로, 그래, 바로, 그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벌려라. 혼자 해. 잘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거 바로, 바라가로 바로, 바로, 바라 야틀림없이들어 <놀람>